안녕하세요 별난카페 입니다 오늘은 오렌지 카스테라 오렌지 카스테라 만드는 과정을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별도로 테이블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카페 주방이 아니구요 단지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한 테이블입니다 오렌지 카스테라 만드는 재료를 먼저 소개하면 요 이렇습니다 여기는 어, 설탕 300g, 물 400g, 어, 오렌지 1개. 오렌지 1개를 이렇게 얇게 썰어 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렌지 졸이는 데 쓰이는 거예요. 세 개는. 어, 설탕, 물, 오렌지. 그 다음에, 어, 그, 카스테라 반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겁니다. 어, 여기는 어, 꿀 30g에 아, 물엿 30g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이제 뜨거운 물 20g이 더 추가될 겁니다. 어, 여기는 밀가루, 밀가루 130g. 그다음에 어, 여기 어, 계란 4개 이렇게 준비했고요. 어, 여기 또 설탕도 들어갑니다. 설탕은 100g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어, 이 오렌지 카스테라 오렌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 좀 신선도를 어,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 뭐, 어, 단도직조로 말씀드리면 반짝반짝 윤이 나게 만들기 위해서 나빠주를 어, 발라주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나빠주를 어, 뭐냐면 시, 어, 시중이나, 시중이나 어,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쓰는데 저는 나빠주를 직접 여기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나빠주를 만드는 재료는요. 여기 사과잼, 사과잼 100g. 물 100, 물 15g, 그 다음에 물엿 10g. 즉, 어, 사과잼 대 물대 물엿이 어, 10대 1.5대 1로 섞어서 저걸 끓여가지고 어, 걸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빠지, 나빠지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재료는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도구. 어, 여기 보시면 은 이제 뭐 우븐이라든지 핸드 믹서기라든지 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이제 어,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소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우선 오렌지를 졸여야 되겠는데요 어, 오렌지 졸였는 데는 어, 여기 어, 냄비를 준비했고요 여기에 어, 물, 설탕 물 400g을 여기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 300g 넣겠습니다. 어, 이거를 가열을 해서 설탕을 우선 먼저 녹입니다. 어, 여기에 오렌지를 어, 여기 집게로 집어서 하나씩 한 장씩 하나씩 한 장씩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렌지를 어, 졸여주면 되겠습니다. 어, 졸이는 것이 아니고 졸이는 겁니다. 어, 졸이는 거예요. 졸이는, 졸이는 거하고 졸이는 건 다르죠. 그래서, 어, 이 졸이는 겁니다. 이제, 어, 카스테라 반죽을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우선 먼저 반죽을 만들기 전에, 어, 이거 준비를 합니다. 여기 아까 꿀 30g 하고 어, 물엿 30g 을 섞어 놨는데 섞어 놨다고 말씀 드렸는데, 요 여기 에다가 뜨거운 물 20g 을섞 도록 하 겠습니다. 뜨거운 물다서 준비 해보 겠 습니다. 뜨거운 물은 20g만 넣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 잘. 뜨거운 물에 물과 아, 이 물엿을 잘또 섞어줍니다. 섞었습니다. 여기는 꿀 30g과 물엿 30g과 뜨거운 물 20g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옆으로 빼놓고요. 어, 이제 다음은 어, 밀가루, 밀가루를 어, 130g을 준비했는데요. 어, 130g을 밀가루와 뭉치지 않도록 어, 채로 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볼에다가요, 어, 이 칠을 여기다, 어, 어 걸쳐 놓고, 어, 밀가루, 요거 130g을, 어, 로 쳐, 쳐 주겠습니다. 다음은 어, 계란 거품 즉 머랭 머랭을 만드는 건데요. 어, 저는 흰자와 노른자를 어, 한꺼번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계란 이개를 볼에 담겠습니다. 니기가 여기 가득 찼어요. 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한 옆으로 빼고요 어, 여기에다가 바로 설탕을 집어넣으면 어, 계란 노른자와 설탕이 만나면 어, 뭉쳐서 어,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이 핸드 믹서기로 어, 대략 어, 이거를 어, 계란을 어, 어, 흰자에 하고 믹서를 하고 어, 믹서를 해서 혼합을 시켜놓고 설탕을 붓고 바로, 또 바로 핸드믹서기로 어, 믹서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선 이 거품이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 이 뜨거운 물에 중탕을할 거거든요. 어, 뜨거운 물에 중탕을 하지 않으면 뭐 안아도 어, 거품은 일어납니다. 머랭는 아, 만들어지는데 어, 시간이 좀더 걸리죠. 그래서 빨리 일어나도록 어, 뜨거운 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했고요어 이거를 핸드 믹서기로 어이노른자 이런 좀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핸드 믹서기로 노른자를 어, 설탕과 노른자가 만나면 어, 밀치는 밀치기 때문에 밀쳐서 덩어리가 기 때문에 막을 방지하는게 대략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이니다 아 이제 노른자가 다 풀어졌죠 여기에 이제 설탕을 넣고 어, 여기서 어, 대략 또 한번 음, 설탕과 어, 계란이 섞식록이 어,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에 중탕을 할 건데요 어, 온도를 이 계란이 마냥 중탕을 하고 하면 계란이 익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온도를 40도까지만 뜨거울 정도로 따뜻할 정도로까지 어, 오를때까지만 만겠습니다 네. 온도로 하면 약 40도 정도 됩니다 40도까지 올려서 다시 끊을 거예요 지금 24.6도죠 이거는 거품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아, 뜨거운 물에 증탕을 하는 겁니다. 온기를 올려주는 겁니다. 머리는 빨리 만들어도 그래요. 습니다 계속 담그면은 계란이 익으니까 이제 꺼내겠습니다. 먼저 온도는 온도 닦아서 요자온도는좀 분리시켜놨습니다. 뜨거운 물에는 요거 꿀과 어, 물엿과 어, 뜨거운 물을 섞어놓은 거죠. 어, 이거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담가놓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카스테라가 오븐에서 나왔을 때 위에 발을 버터입니다. 그 버터도 녹으요고 뜨거운 물에 푹 담치는 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이거 휘핑을 하는 거예요. 5단계 높아입니다. 어, 시간을 따진다면 약 10분에서 어, 10분 정도 걸겁니다 이런 많이 붙어 올라죠 자, 한번 확인해볼까요? 어, 이걸로 이렇게 찍어서, 이거다 어, 위에다 이렇게 글씨를 써봅니다.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봐도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게, 어, 2, 3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어, 이거는 휘핑이 잘된 겁니다. 지금 거의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로, 어, 1차 휘핑은 마치고요. 이거는 여기, 꿀과, 어, 물엿과, 아, 물을 섞어 놨던 거죠. 이걸 여기에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닦아 시킵니다. 해서 다시 고속으로 약2분 정도 흡입할 겁니다. 속으로 약 2분 정도 후팅하면서 어, 어, 이렇게 남아있는 거품들을 깨주겠습니다. 이건 일정으로 살살 돌려가면서 그 남아있는 큰거품들 아, 완료됐습니다. 그래 이제 이거 오븐에 담아서, 어, 이제, 아, 저, 어, 팬에 담아서, 이제 오븐으로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어, 아, 여기, 잠깐만요. 아, 이거는 이제 여기 아, 뜨거운 물에 넣어서, 어, 이게, 어, 아, 닦아주면 되겠고요. 어, 자, 휘핑 끝났죠? 래서 밀가루를 밀가루하고 어이 거품하고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세번에 걸쳐서 세번에 세 나누어서 섞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3분의 1 정도를 어 이렇게 투하를 해서요. 어 섞고 일자. 섞을 때는 11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섞어 주면 됩니다. 이 옆면과 바닥면에 있는 거를 굴으로 섞게 되고 이렇게 십자로 어가면서 어, 이렇게 섞어줍니다. 밑면과 옆면을 신경 쓰면서 어,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또한번더 할까요? 밀가루하고 머랭을 섞어주는 겁니다. 어, 밀가루 남은 거 이제 마저 다 넣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 카스테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삽목철쭉하고 어, 어, 어, 장미 또 구절초를 삽목을 해야 되는데요 어,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삽목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별나카페 맞죠 어, 화장실 양변기 고치는 거도 올리더니 또 어, 카스테라 안주는 과정도 있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양등기, 저, 어, 목하는 거, 산목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것을 연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어, 골고루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스티라 반죽이 잘된것 같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다음은 펜에 어, 어, 시트지 시트지를 펜에 어, 아, 넣어줘야 되는데요. 어, 여기, 여기 시트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시트지를 미리 잘라놨어요. 이게 그래서 어, 여기 바닥에 깔 시트지 이거 자르는 겁니다. 한장 잘라서 여기 만들어 는데요 이거 어, 바닥에 깔고요. 자 여기 좀 보여주세요. 아니죠?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 이게 이렇게떠 있는 거를 이걸 막아주려면 어, 여기에 어, 식용유를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부착을 해도 되는데 어, 우리는 어, 오렌지 카스테라를 만들기 때문에 오렌지를 여기에 어, 세팅하면서 어, 이걸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 여기 설탕물에 졸인 거죠. 아, 설탕 300g에 물 400g 넣고 어, 졸여 놓은 겁니다, 졸여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비트 어, 위에 이걸 전부 이렇게, 이렇게 얹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자 이거를 어, 이 반죽을 팬에 넣어야 되겠는데요. 낮은 곳에서 낙하시키지 말고 적어도 30cm 이상에서 낙하를 시키면은 이게 낙하하면서 우리 어, 볼에서 떨어지면서 어, 큰 거품들이 남은 거품들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거 30cm 이상에서 이렇게 낙하시키도록 하세요. 어, 이렇게 깨지는 게 보여요. 거품이 깨지는 게. 자, 알뜰 주걱으로 아주 알뜰하게 긁어서 다 드렸습니다. 어, 자,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 안에 공기, 기포가 있는 거을 깨주기 위해서, 어, 두세 번 이렇게, 이렇게 쳐주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이거를, 어, 젓가락 있으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어, 해줘도 좋습니다. 젓가락. 어, 여기 젓가락으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어이 밑에 어, 오렌지가 깔려 있잖아요. 이 젓가락을로 박박 긁다 보면 오렌지가 흐트러질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오븐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븐에 넣고 오겠습니다. 어, 5분에서는, 어, 165도에서, 어, 40분간, 40분간, 어, 분에서 어, 40분 후에 끊으면 되겠습니다. 165도로 유지하고요. 자, 지금 이제, 어, 저 카스테라가 5분에 있는 동안, 어, 나빠주, 나빠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빠주, 여기. 재료 준비한 거 아까 소개해 드렸었죠? 어, 나빠주는 어, 여기 사과잼 어, 또물그 다음에 어, 여기 물엿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과잼 100g 물 15g 어, 물엿 10g 10대 1.5대 1로 1위 비율로 어, 이걸 끓여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자, 이거를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찜 100g. 을 지금 같이 섞어가지고 들어오면 물엇이 여기 무드인 물들이 좀 덜하겠죠. 하지 앞으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끓으면 언제 내려오는지겠습니다. 자, 다된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잘 끓은 나빠 나빠질 원액이죠. 이거 어, 이거를 체로 어, 체를 받쳐서 어, 걸러냅니다. 볼까요? 자 여기 남은 이 건더기는 어, 이걸로 수, 어, 수저나 어떤 아, 기구를 이용해서 꾹꾹 눌러서 짜, 짜줍니다 어, 나빠주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빠주, 이게 나온 겁니다. 나빠주 모습입니다. 어, 이 나무 건들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맛있겠습니다. 음? 빵에다 발라먹으면맛있어요어 그죠. 렇 빵에다 발라먹어도 맛있겠죠 자, 예, 나빠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아, 따뜻한 물에 놔서 거 어, 또, 네. 거 이거 빵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다 이제 다나왔습니다 아, 오븐에서 꺼내면 흥탕 추세골 이렇게 쳐주는 게 좋아요. 이 거품, 우이 부풀어온 거 가라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뜨거운 물에 담가서 중탕 시켜가지고 발라줍니다. 이 버터, 버터 위에 이제 다 버터를 어, 위에 아, 아 버터를 바르고 이 위에 종이 호일를 덮었습니다. 버터를 바르고 종이 호일를 덮었습니다. 덮고. 뒤집을 거예요. 할까요? 어, 자, 긴장되는데요. 잘 만들어졌나?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지를 조심스럽게 떼야 되겠죠? 여기에 만드는 나빠주를 발라주면 되겠어요. 나빠주. 나빠주는 여기 윤이 나도록 반짝반짝 빵에 카스테라에 윤이 나는 것은 나빠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시크네 현재 이거 자를 거든요 가죠? Gotcha. 습니다어 맛있겠죠? 어 탄력 좀 한번 볼까요? 이쪽, 이쪽 이쪽으로 좀 카메라 좀 하나 아, 붙여주세요. 오 탄력 좋습니다. 어, 하나 먹어봐야 되겠죠? 혼자 네. 먹어서 굉장히 어송스러운데요 그렇습니다. 오렌지향이 진한가요? 오렌지가 들어가서 아주 향긋하고 오렌지향이 어, 아주 입안이 go t 고맛있 e h 어, 오늘 카스트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어, 다음 다음 영상에서는 음, 다음 영상에서는 어, 그 철조 또 어, 장미 또 구절초 삼목을삼목하는 어, 과정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부터는 어, 로또 또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어, 로또를 하신 분이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로또 제가 어, 수학을 수학을 아이들 가르치면서 어, 가르쳐왔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수학적 통계 어, 통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 찾아지는 어, 로또 세수증 간수 어, 그항을올려드리도록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하겠습니다. 할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카스트라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